다른 채널을 봤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시작하셨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셨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 초창기 때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핫 이슈만 쫓아가서 나도 한번 해보면 조회수가 나올까? 생각보다 안나옵니다 아니요 아예 안나옵니다 왜 안나올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튜브에는 각 채널마다 밀어주는 키워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마다 각각이 밀어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채널 특색이 정해지고 카테고리와 밀어주는 키워드가 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첫 영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 첫 영상은 내 채널 소개 영상을 올려라 이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첫 영상을 소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건 유튜브에서 첫 번째로 준절호의 찬스 황금 같은 기회를 내 손으로 직접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첫 영상은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하나만 찍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취미 추억 쌓기 돈버는수단 저는 돈버는 수단입니다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해야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대중적인 주제가 좋을까요? 대중적인 주제와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연관성이 있어야 365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첫영상은 대중적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영상과 같은 주제로 계속 올리다 보면 내 채널 카테고리와 키워드가 정해집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저희 경우 어떻게 밀어주는 키워드를 찾나요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표로 들어가서 내 영상에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조회수가 오르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어쭈주이 꾸띠 채널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시면 정말로 조회수가 나오게 됩니다